일단, 어. 그, 저 같은 경우는 문장 진심으로 이제 알려고 할 때, 네. 앞에 있는 것만으로 제가 좀안정다는게 많이 나올 수가 없다 보니까, 네네. 전체적으로 다체크한 후에, 종합적으로 어. 이제 주장을 하는데, 만약에 어. 그렇게 했다고 했을 경우는, 어. 음,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과, 네. 어, 음. 퇴전터들과는, 네. 뭔가 이 역사적 유물을 사이에 끼고. 어,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어, 어, 좋다. 어, 어. 스포레이트 보면은, 어. 아, 협도? 협동? 협동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네네.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 뭐, 그거가 진실뭐 하는 건가? 아. 뭐 이런 식으로 출연을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둘 사이에 이 역사적 유물을 두고의 어떤 협동이나 어떤 동작 그죠 이, 이것도 모르더라도 뭐 이제 동작 정도로 생각해야 되고 동작과 관련된 행위와 관련된 예. 글 정도로 본인이 자 이제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야. 메모를 하고 보는게 중요해 음.